I'm o <laughs> i n g I'm j o n g o o o o u I'm j o o o o h h o u i o n t h uh, e u e m g h e s I'm o i n to o u s m n g a i i n h n uh, t g h e e m g i u m i n h i n t i g i t o t e o to o to t o 이제 들어오는 보트를 타고 가나가 섬으로 들어갑니다. 멋사, 멋사. 왜냐하면 밑에 산소가 있는데. 여기 힘냐힘줘힘줘힘줘힘줘힘 힘들어. 힘줘! 아! 아! 아들아 좋아! 좋아! 좋아! 좋아! Ah! Oh g h oh e oh h oh o c i h o o o oh o o o h o o o h h o h 스이링 한우합니다. 자난 야발 두개 괴도 시작 어머니. 네네헤 Hey lady first. 오케이 오케이. Go. My Get up. 오케이. 뒤에 이르서요 여기. 그래. 앉아. 아이 됐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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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봐. 네. 내려온 거요. 아, 그래? 어, 나다가 내려온 거. 차리 그럼. 야, 한 올라가. 오 됐다. 이 고추가 느껴져. 봐. 로안 돼! 안이안 돼! 돼. 돼. 돼. 기나오다 어? 앞으로 쭉. Арм... U 교장! They can't answer nothing. Enfrica! Vero v н а o n it! 진짜 이거 안 탔으면 진짜 후회할 뻔 했습니다 크루즈에 탔어요 Say, got a problem to fix, can we face it tonight? Face it tonight, oh, no way, though. Maybe I can't let go. Maybe I thought you'd take my side, my side, no way, though. You'll never think it through. One more round, not going down tonight. b a y b e i want going to fight. Oh. 우와고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밟어,밟어,밟어,밟어,밟아, 주가, 발걸 주가, 주가, 오늘 주가 천국가 주가, 오늘 주가 주가 천국가. 아, 차가 있으니까 정말 편하구나. 아이고 이뻐요. 또 여기 동냥하는구나 맨날. 아이고 이뻐요. 이렇게 이쁘네. 이 그냥, 그냥 잔뜩 이쁘네. 안 가. 야, 갈게. 아빠 뭐 한다. 저희는 좀 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어. 로코 타코라는. 멕시코 음식점에 가려고 합니다. 로코 타코. 타코. 안녕. 타코를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먹게 그리고 이걸 메인으로 하나 먹으면 되잖아. 갈릭 스테이크 하나랑 덜 짜게 해서 비프 두 개랑 돼지고기 두 개랑 아 돼지고기 하나랑 새우 하나. 샐러드, 샐러드 하나. 샐러드 먹자. 안카니타스, 이스포르. 예 맛있지? 고양이 안 맞는 줄어안 맞았어? 어. 음 니폰에 다흘렸어와 <웃음> <웃음> <이거> 맛있다 이거. <놀람> 원래 고구 못먹는데 고양이가 달라들었어요. 음식보고 일곱까지였어요 <웃음> <7시까지. 웃음> 저희는 별빛 투어를 갔다와서 이제 펍을 가려고 합니다 아 만세절벽 진짜 별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니오 <놀람> <놀람> 저는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숙소를 나와서 사이판 북부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. 북부 투어. 먹고 만약에 뭐같 먹... 그럼 기다리는 동안 좀 찍찍으럼요. 오, 샤라 치즈 있어. 너 때문에 일부러 안 잘랐잖아. <웃음> 너도 이 행복한 걸 보라고. 얜 막. 이동호이가 이렇게... 아, 어. 그래, 중간중간이 해당뎅 잘 불러 잘 불러 아이씨 못살야 됐네 아쉽네 아 이걸 야, 얘가 시켰어요 근데 이걸 안 먹네 니들 속지마 너무 뜨거워요 날씨가 이렇게 먹고 이제 커피를 한잔 먹으려고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지선아와 와아 와아 I saw i t e i t o a l t e i of a l t e of a l t t e i t o a l i t t e o a l t e b a l t e b i f a l e t o a l i t o a t i t o e of i t of o a of i e o a e b i g of a e b f e bit f i e t o i e of a e o a l e a e 로드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어요.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. 가시다 <놀람> <놀람> 야 우리.. 그렇지 그렇지 어우 야지성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